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에서 아프고 힘든 정겨울을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주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남만중의 장남 남지석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현재 지능 상태는 7살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정겨울을 챙겼던 아름다운 자세는 그어 떠한 사람보다 빛이 나고 훌륭합니다.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에서 남지석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남지석의 그림에는 항상 어느 여인이 등장한다고 하죠 그 여인은 첫사랑 이라고 합니다 남지석은 그렇게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은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설정은 앞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눈물과 감동이 넘치는 스토리로 진행될 텐데요 먼저 정겨울은 오세린의 모습으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훌륭한 인재로 주목받습니다 이에 남만중과 남현석은 정겨울을 집으로 초대하는데요 오랜만에 자신이 살던 집에 들어간 정겨울. 하나하나 되짚어 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또한 남유진 범행의 근거가 없나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때 정겨울은 갑자기 놀라게 됩니다. 정겨울은 그동안 남지석의 그림들을 집에서 많이 보아왔겠죠. 그의 그림들에서 항상 등장하던 여인을 오랜만에 보았는데 갑자기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서태양의 어머니인 서정이었죠. 정겨울은 처음엔 완전히 믿지는 못하다가 우연히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에게 남지석이 사고 이전에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어디에 살고 있었던 것을 듣게 됩니다. 그냥 흘려듣고 사라질 수 있었던 단서를 정겨울은 고이 간직하고는 서정혜에게 가서 혹시 과거에 어디서 살았었냐고 물었죠. 서정혜는 웃으며 어디어디에 살았다고 말해줍니다. 정겨울은 서정혜가 살았던 곳이 차영란이 말했던 남지석이 사랑했던 그녀의 동네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정겨울은 다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서태양의 진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었죠 서정혜는 과거를 회상하며 생김새는 이러 이러하고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말해주죠 그 말을 듣고 정겨울은 남지석의 사진을 꺼내서 서정혜 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정혜는 사진을 보고 바로 눈물을 흘리며 이 사람이 맞다고 말하죠 정겨울은 남지석에게 가서 서정혜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남지석은 처음에는 그녀를 잘못 알아보는데 이미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사고로 인하여 기억을 많이 잃어서 이 여인이 누군지 확실하게는 못 알아봤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겨울은 양쪽으로 가며 두 사람이 과거의 연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고 남지석과 서정혜를 같이 불러서 만나게 해줍니다. 남지석은 그제서야 완전히 서정혜를 알아보았고 두 사람은 재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남지석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과거의 기억이 돌아오며 정상의 몸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남지석은 과거에 자신의 사고로 몰았던 범인이 남현석인 것을 기억해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남유진과 남현석을 회사에서 몰아내고 정겨울과 서태양을 도와 그들의 복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남지석과 서정혜가 과거 연인이라고 보시나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지석과 서정혜가 다시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